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. 지금 저희 하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도합 1 0만뷰를 달성했습니다. 근데 구독자가 아직 너무 낮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 눌러주셔야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컷!